누텔라가 악명을 떨치는 것은 어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심리가 중요한데 음 너무 맛있어요, 그죠? 근데 다이어트 할 때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칼로리 높은 음식이 아니고요. 어 정말 계속 먹어도 먹고 싶은 그그 그 맛있는 게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그게 훨씬 더 문제입니다. 칼로리 높은 음식보다 왜냐하면 많이 먹게 만드니까 네 그래서 어, 악마의 잼잼 이라고 하는 누텔라는 사실은 너무 맛있어서 붙은 그런 음, 말하자면 질투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누텔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헤이즐넛을 기본으로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설탕 코코아 그 다음에 탈지분유 어, 유화제 이런 것들을 함께 섞은 어, 초콜릿 가공품에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니까 칼로리도 되게 높습니다. 100g 당에 한 540kcal 정도가 되고요. 어, 여기에는 이제 포화지방도 뭐한 포화지방도 많고 당류도 사실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텔라가 맛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초콜릿에다가 초콜릿 초콜릿향 어, 거기에다가 어, 설탕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누텔라와 땅콩버터. 그 땅콩 버터도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걸 보고 계시면 한번 음, 댓글 을 한번 달아봐주세요. 땅콩 버터하고 아둘다 문제야. 자 전제는 둘다 다이어트 하는데 진짜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땅콩 버터하고 그 저기 누텔라하고 이둘 중에서 다이어트 하는데 어떤 게더 문제가 될까요? 어떤 게더 문제가 될것 같은가요? 자 이런 댓글들 아시죠? 댓글들 잘 참여를 해 주시면 제가 상황 봐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씩 또 쏘는 거 아시죠? 자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 다이어트 하는데 누텔라하고 땅콩버터 중에서 누가 더 나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적어봐 주십시오 자 누텔라가 더 나쁠 것 같아요 어, 네 좋습니다 그 땅콩버터는 이제 만드는 그 칼로리가 네그 만드는 거 이런 거 별로 궁금하지 않죠 어, 땅콩버터는 칼로리가 588kcal로 칼로, 누텔라가 아까 540이라 그랬거든요 땅콩버터는 588이에요 그러면 땅콩버터 쪽뭐 이건 땅콩버터도 제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한600 정도 된다고 봐요 어, 땅콩버터가 칼로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같은 양을 먹는다고 하면 누텔라보다는 땅콩버터 쪽이 살이 더잘 찝니다 자 지금 답글 주신 분 누텔라가 살이 더잘찔것 같다고 하셨죠 틀렸어요 <웃음> 네, 누텔라보다는 땅콩버터 쪽이 다이어트 하는 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근하면 다이어트 하는 데에는 누텔라보다는 땅콩버터가 훨씬 더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칼로리가 높으니까요 자 근데 왜 누텔라가 살이 더잘찔것 같은가 아니 제가 예시를 너무 잘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땅콩버터, 누텔라 중에서 둘다 나쁜데 둘 중에 더 나쁜 놈을 고르라니 참 어렵죠 근데 둘 중에서 만약에 고른다고 하면은 땅콩버터 쪽이 다이어트 하는 데에 불리합니다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어, 땅콩 버터를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칼로리 자체보다 칼로리 자체보다 그 영양 구성에서 어, 땅콩 버터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칼로 영양 구성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어, 땅콩 버터 쪽이 땅콩 버터 쪽은 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지방 지방도 많이 있지만 그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엄청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단백질 양도 되게 많아요. 땅콩 쪽에.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도 땅콩 쪽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당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아까 누텔라 같은 경우에는 당분 함량이 54g 이래서 50g 넘거든요. 근데 땅콩버터는 10g 이하예요 당분 함량이. 그래서 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에 항상 문제를 삼는 게 당분이 얼마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류. 당류가 얼마나 가 있느냐. 그 다음에 칼로리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시는데 어, 칼로리는 땅콩버터가 높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당류는 땅콩버터 쪽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 다이어트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누텔라가 나쁘다는 얘기가 더더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그리 그 그리고 땅콩버터를 만들 때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유를 넣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분유가 없는 제품들 그런 것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땅콩버터가 좋은 건 땅콩이 좋은거죠 사실은 땅콩이 좋은거는 어, 일단은 심혈관 계통의 질환이 있을 때그 위험도를 낮춘다 라고 하는 건강상 이익이 하나가 있고요또 두번째는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게 현재 그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이긴 하지만 그쪽의 영양학회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학회 쪽에서 권고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텔라와, 네, 누텔라와 땅콩버터, 이둘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고른다라고 하면, 물론 개인적인 취향은 있을 거예요. 더 맛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기는, 맞겠죠. 근데, 누텔라와 땅콩버터 중에서 만약에, 어, 굳이 선택을 한다 그러면, 땅콩버터, 땅콩버터 쪽이 건강상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다이어트에도, 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는, 단지 칼로리가 높으니까, 어, 좋다 안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질문을 주셨잖아요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사과랑 땅콩버터를 먹는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는데 그냥 체력을 유지를 하거나 혹은 근육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사과를 드시는 것과 땅콩버터를 드시는 것은 추천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체지방을 줄이는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겠다 라고 하면 금지입니다 안 됩니다 <웃음>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자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건강 증진? 네 건강 증진이 목적인가요? 그러면 드십시오. 어, 체중 감량이 목적이신가요? 그러면 드시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뭐든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고요. 어떤 맥락에서 이, 이 내용들이 만들어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맥락이 자 나는 체중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동이 들어갔다 그러면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체중을 줄이는 그 상황에서 나는 운동을 하면서 땅콩버터랑 사과를 먹겠다 면 드시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자 운동 얘기도 전에 제가 라방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어 우리가 운동을 하는 운동으로 체중이 줄 거냐 체지방이 탈 거냐 라고 할때에 절대 안 탑니다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방식으로 타지 않아요 물론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도 높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를 하지만 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상 하시는 것보다 상상 하시는 것보다 운동으로 인한 칼로리 소모가 얼마 안 됩니다 네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이유가 아까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내 몸에 있는 칼로리를 써서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불필요한 인여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지방을 태워 내겠다 이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살이 빠지니까 자 근데 체지방을 태우겠다는 목적을 가지면서 추가적인 음식 섭취 아까 사과를 땅콩버터 먹는다 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네. 운동을 하고 건강이 좋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지 않습니다 어 어제 지난 주말에도 그 운동을 했다는 후배가 운동하면서 하도 땀이 많이 나고 해서 게토레이 하고 이런 음료들을 계속 마셨대요 그래서 제가 되게 혼냈어요 어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는 목적으로 운동할 때는 에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 끝나고 1시간까지도 물 말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체지방이 빠지는 운동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운동으로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 땅콩버터를 추천을 만약에 이제 그런 그 분들께서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어, 땅콩버터를 추천을 하셨다 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필수 아미노산이 땅콩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수 아미노산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할 경우에는 어, 근력 운동을 통해서 단백 그 저기 근육을 일부 파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가 상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내서 그 상처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일단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근육량이 회복이 되고 재생이 되고 하는 데에 어, 필수 아미노산이 필수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게 바로 필수 아미노산인데 어, 필수 아미노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아미노산의 재료들 그러니까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 아미노산이 적정하게 있어야 근육의 상처도 잘 회복을 하고 근육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적당히 있을 때라고 하니까 그러고 그거를 이제 잘 만들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는 운동을 하신 이후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땅콩버터를 한 스푼 드시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네자 제 이야기를 이렇게만 편집을 하면 운동하고 땅콩머터를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렇게 악마의 편집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저도 어쩔 수가 없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땅콩 버터를 어, 다이어트용으로 추천을 하는 이유 중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미국의 영양학회, 영양협회에서는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안토록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땅콩, 땅콩의 역할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식사,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게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혈당이 이렇게 막 떨어지면 그 상황에서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뭔가 허기짐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먹게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혈당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떨어지게끔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 공복감을 생각보다 견디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땅콩이 식후에 공복감을 견디는 것을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니 땅콩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중간에, 어, 드셔도 되는 음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 어, 저기, 그, 저기, 혈당이 변화가 되는 속도들을 감안을 하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땅콩버터 한 스푼 드시는 거, 어, 그이후의 공복시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2시에 식사를 하시는 분이 한 4시쯤 되면 난 배가 고파 미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12시에 식사를 하시고 땅콩 버터를 크게 한 스푼 뜨면 한 10g 정도 한 10g 정도 더 나오겠죠 어, 그렇게 추가로 만약에 드신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4시 정도에 급격하게 배가 고파지는 현상이 없어지면서 어, 불필요하게 막 주전부리 먹고 하는 것들을 줄여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 다이어트 하는데 완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집에 계신 어른들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당뇨로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녁에 어, 당뇨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의 식사를 전체적으로 다 조절을 하시라가 아니고 저녁 식사 시간에 탄수화물 섭취 그러니까 당뇨 섭취를 완전 배제를 시키는 게 필요해요 저녁 식사에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보통은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고기를 한 150g 정도 100에서 150g 정도를 굽고 야채 구운 야채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십시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공복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십니다 해보십시오 네,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땅콩버터도 역시 그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간에는 어, 구운 고기 위주로 드시라고 조언을 드렸었는데 어, 최근부터는 선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운 고기 위주로 드실 거냐 땅콩버터를 드실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아마 어, 기호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고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고기 자체를 소화를 잘못 시키거나 아니면 육류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땅콩버터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 공복감 견디는 데도 좋고 그 다음에 당분도 낮고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오랜만에 라방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웃음> 네. 오늘은 어 누텔라와 땅콩버터 중에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 어, 뭘 선택할까 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 한 스푼만 먹어야 될까요 아이 그 그러, 그러진 않아요 그 스푼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네. 스푼이 국자, 국자 크기. 네. 아니면 티스푼. 어, 우리가 보통 이제 밥 숟가락이라고 하는 그밥 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까지는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도 칼로리 섭취나 이런 문제들도 괜찮고요. 우리가 하루 견과 이야기 할때 보통 한 20에서 25g 정도 섭취를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로 봐도 스푼으로 크게 하나 떠서 드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땅콩버터는 네, 지금 그 네, W님 취향이고, 누텔라는 음, 따님 취향이라는데, 다이어트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그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다이어트 하는데에 둘다 나쁠 것 같아요. 그죠? 땅콩버터도 살 되게 많이 찔것 같고, 누텔라도 살 되게 많이 찔것 같은데, 그중에서 다이어트 하는데 더 나쁜 거, 더 나쁜 거, 어, 어떤 건것 같아요? 네,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십시오. 네, 어, 지금 우리가 앞선 이야기를 못 들으셨다면 은 아마 이 댓글 달고도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좀 음, 중간 정리를 좀 하자면 그 아까 말씀을 드렸던 칼로리 측면에서는 칼로리 측면에서는 땅콩버터가 다이어트에 나쁩니다 네 오히려 칼로리는 누텔라가 낮아요 하지만 누텔라의 문제는 당분 함량이 많이 들어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당류가 많을 때에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식욕조절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텔라 같은 제품들을 먹고 나면은 조금만 지나도 금방 허기가 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은또 다른 걸또 먹게 되는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사실은 낮은 칼로리지만 누텔라가 훨씬 나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칼로리는 높지만 땅콩버터 같은 경우에는 어, 다이어트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게끔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 부분입니다. 다만 땅콩 버터를 선택할 때에 두 가지를 보십니다. 두 아, 네, 보십니다. 자, 땅콩 버터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셨다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땅콩 버터를 봐주십시오. 첫 번째는 설탕이 없는 거예요. 무설탕 땅콩 버터를 찾으십시오. 무설탕 땅콩 버터. 네, 이제 네, 이런 땅콩 버터. 자, 이, 이 이거 맛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제주 우도 땅콩 버터. 네, 이거 제, 제가 제품 광고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 제 친구 이런 얘기 했잖아. 제 친구가 땅콩 이기 땅콩 버터를 만드는 생산 공장을 하고 있는데 땅콩 버터하고 관련돼서 어, 이런저런 연구들을 제가 이야기를 꺼냈더니, 어, 뭐야? 어, 제가 저하고 고등학교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사업하는지를 알면서 땅콩버터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어, 그 땅콩버터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아, 예, 예, 되게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서 드셔보십시오. 되게 맛있습니다. 어, 설탕이 없는 것으로, 무설탕으로 고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땅콩버터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어, 알고 계신 게 스키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걔는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두번째에 땅콩버터를 고를 때 살펴보셔야 될 것은 분유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지간하면은 분유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분유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오, 네, 나 아, 이거, 이거는 이거 분유가 안 들어가 있네요 네, 우도 땅콩버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맛있더라고요 그 분유 그니까 전지 분유는 거의 쓰지 않고요 탈지 분유 위주로 씁니다 그리고 누텔라에도 탈지 분유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 탈지 분유가 들어가는 거는 크리미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크리미하게 만드는 게 다른 기술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분유를 섞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좀 부드럽게 만들어 내는 거 그걸 목적으로 쓰는데 땅콩 같은 경우에 분유를 빼잖아요. 그러면, 완전 비건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건식품 이런 것들 좋아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거잘 아시잖아요. 어, 전지분, 아 그러니까 분유를 빼면 비건식품입니다. 그래서, 분유가 없는, 네, 분유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자, 땅콩버터. 네, 오늘 땅콩버터 광고 시간입니다. 네, 도마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 나중에 팔지도 모릅니다. <웃음> 네, 땅콩버터를 찾으실 때두 가지를 찾아달라고요 설탕이 없는 거, 분유가 없는 거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땅콩버터는 대단히 좋은 저는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검색을 하시다가 보면요 땅콩버터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있을 정도로 사실은 땅콩버터를 다이어트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막 허기지고 배고파요 이럴 때에 이상한 과자류를 드시 아, 이상하지 않지. 우리는 다 좋죠. 과자류를 드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건강까지 생각해서 나는 견과류를 먹겠다. 그러면 땅콩버터 같은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